방송 켜기 전에 팝콘을 좀 오지게 먹었거든요 급한대로 <웃음> 이따가 엄크 오기 전에 방송을 후딱 해,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스트니 이렇게 이만하고요 여기서 쭉 방송 계속 이어서 할게요 와, 화면 왜 이래 진짜 기가 막힌다래요 아, 어떡하죠 이거? 불 끌까요? 아, 아 너무 고맙다이러면또 아, <웃음> <이름부터> 너무 아깝 <웃음> 아니 밝기를 제가 설정해서 오토로 안 해놓고 할 한번 방송을 껐다 다시 켜볼까요? 방송을 껐다 가 다시 켜볼까요? 설정 만져가지고 아 잠깐만요 여기 있나? 화면 밝기 조절이 있을 텐데 오 됐다! 오, 오, 오, 오. 터치 안 하면 끝이야 어디에? 그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? 어 됐다 터치 한번 하니까 딱 그림이 잘 보여요 아 어, 됐다 됐다 아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이거면 돼 이거면 터치해 터치 아 죄송해요 제가 <웃음> 좀 폰못이라 <웃음> 아니 이런 걸잘 달아보질 못하나봐요 가끔 제가 진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가? 이건가? 뭐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결국에 이제 터치 딱한번 했는데 어? 해결됐네? 아 허망함 아 허망함 <웃음>